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디자이너 한 분이 자기가 재직 중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여해가지고 완성했던 디자인 하나를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신중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신중하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선 업무상 저작물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 단체, 그밖에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에 계약이나 근무 규칙 같은 것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상 저작물에서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저작자는 창작자를 가리키는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은 실제 창작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법인 등이 저작자 인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 등 단체 내부에서 창작이 이루어진 경우에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하기 마련인데 이때 다수인의 관여의 정도라든가 또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작자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법인 등은 창작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용이나 또 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실제 작업을 한 사람들은 보수라든가 급여같은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기 마련이죠 저작자는 원시적으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는데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 등에게 이 권리가 귀속이 되고 실제로 창작을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되죠 따라서 법인 등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처음부터 취득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실제 창작에 관여한 자는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급여라든가 기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덩달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법인 등이 저작자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에 관여한 사람도 법인 등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SNS에 과거 재직 중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납품 전시된 사진을 올렸던 건데요.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고 나면 이와 같은 사용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허락을 안 받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공정이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또 저작물의 종류, 용도 또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대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쉽게도 공정이용에 관한 판례가 아직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디자이너가 특별한 경제적인 목적을 노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커리어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설치 전시가 된 작품 사진을 게시한 정도라서 실제로 설치 전시된 작품의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혹은 사진 자체가 판매용으로 사용된 성격이 아니었다는 사정 같은 걸 고려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다툼을 겪으면서 뜻밖의 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되었던 법인 등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급적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커리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뿐이고 저작권은 법인 등에 귀속된다는 사정을 분명히 밝혀서 또 그리고 그 사용하는 기준도 가급적 줄이도록 이런 노력을 함께 하면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